와 24평이 이렇게 길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, 화장실도 좁지 않아요 와. 안녕하세요 여러분 살집 채널입니다 오늘은 광교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24평 B타입을 둘러보러 나왔습니다 방 3개에 화장실 2개 구조고요 자 먼저 신발장 보시겠습니다 신발장은 총 넉넉한 크기로 세칸 되어 있습니다 현관 바로 앞 정면에는 이렇게 꾸밀 수 있도록 액자 벽면이 되어 있고 요 등도 설치되어 있어요 오른쪽으로 돌아서 첫 번째 방입니다 깔끔한 도배지로 도배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 돌면 두 번째 방이 나옵니다 어, 하나는 드레스룸 쓰면 되고 하나는 자녀가 있으시면 자녀 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 방에서 나가면 현관이 보이고 그 다음에 오른편에 화장실이 보입니다 화장실 보시고 게요 변기 있고 세면대 있고 욕조 있고요 그 다음에 뒷면에 수납장이 있는 거울이 미다지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한 거울 형태죠 샤워기 다 있고 돌아서 첫 번째 저기가 첫 번째 방이었고요 여기가 이제 현관 두 번째 방그 다음에 부엌을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거실인데요 가운데 식탁등이 있고요 그 뒤로는 냉장고가 설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부엌은 일자로 벽에 딱 붙어 있어서 좀더 거실 활용도를 크게끔 해줬어요 자. 여기 멀티미디어 키친 시스템 거 같은데 TV 도 나오고 어 오, 좋네요 오다나왔다 다 하지도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소리도 잘 들리고 문 열림 사실 현관 현관 볼수 있고 좋네요 여기 보시면 싱크대입니다 오, 싱크대 깨끗합니다 이 집이 지어진 지한 4, 5년 됐거든요 2014년 입주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정말 새집 같아요 정말 새집 같은 하, 전주인이 누구셨는지 참잘 쓰셨네요 네, 가스레인지입니다 여기 네, 푸드 있습니다 푸드 온! 오 자동으로 나오는데 정지 오저 이런 후드도 처음입니다. 저기 냉장고 놓는 자리고요. 여기가 부엌 옆에 있는 다용도실인데 여기 보시면 세탁기 놓는 자리로 쓸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뒤에가 실외기실입니다. 에어컨 실외기실 열로 뺐습니다. 자 돌아서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제가 감히 설명드리자면 거실 이 길이가요 엄청 넓어요. 제 여기 몇 평입니까, 여러분? 제가 뭐라 그랬어요? 몇 평이에요? 24평이죠? 와, 24평이 이렇게 길수 있습니까, 여러분? 제가 진짜 사, 사실 24평 약간 거실과 쇼파 놓는 자리가 짧아가지고 조금 이제까지 아, 좀 TV 볼때 눈이 아플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여기는 진짜 넓어요. 여기 진짜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넓습니다.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제가 서 있는 곳이 쇼파 놓는 자리에요. 이 쇼파 노는 자리도 충분해요. 제가 봤을 때는 4인까지 가능합니다. 보이시죠? 엄청 넓습니다. 깁니다. 여기 위에도 또 다른 등이 있고요. 아트워도 드 예뻐요. 그래서 TV, TV를 좀큰거 설치하면 돼요, 여러분. 그죠? 역시 좋은 게 좋은 거죠. 자, 보시면 또 하나의 장점. 뷰가 딱 튀어 있습니다. 아, 여러분, 저 TV 켜져가지고 깜짝 놀랐네요. 목소리 들려가지고. 네 그리고 안방 보시겠습니다 이 안방 도배지는 집주인 분께서 따로 이렇게 깔끔하고 멋있게 징그레이로 쫙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발코인데요 여기는 대피 공간이에요 그래서 화재시 대피 공간으로 안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화장실 가보겠습니다 아 어, 화장실도 좁지 않아요 와 24평인데 호반 칭찬합니다 시공을참 잘했어요 여기도 똑같이 미닫지 형태로 거울 뒤에 수납장이 있습니다 샤워부스가 있습니다 이런 부스 있는 거 아주 칭찬하고요 물안 튀어서 너무 좋아요 보시면 어이 고도 신경을 써서 봐봐요 이 고도 괜찮게 있어요 그래서 물이 조금 차도 넘치지 않도록 설계해 놨습니다 저 이것도 좋더라고요 밖에 문 열어주는 거 여기 있습니다 통화, 열림, 비상 다 됩니다 네 여기까지 살집 치 채널과 함께 호반베르디움 24평 B타입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 특히 큰 장점으로는 강마루가 깔려 있고 그리고 거실의 길이가 아주 길다 이거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살펴보셨고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